제가 지금 한복을 만드는데 되게 중점을 두는 건 뭐냐면 그냥 일상에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드는 걸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코스프레가 꼭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일상에 스며들어서 일상에서 그냥 나를 표현하는 그것 자체가 코스프레다 라는 것을 제가 조금 스스로 실천을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컸어요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예를 들면 2화에 올렸던 이누야샤라는 작품에 등장하는 링저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제작을 한 2년 정도 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들어 놓고 나서 정말 많이 입고 다녔어요 여름에 한 일주일에 한 번은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 링저고리를 입으니까 링의 선한 그 마음이 저에게도 와닿아서 조금 더 차분하고 선한 행동을 할수 있도록 조금 저 자신을 조금 독려하는 기분들도 좀 들었고요 괜히 막 제가 만화 주이고 돼가지고 나이도 생각 안 하고 칠렐레 팔렐레 하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는데 아무튼 신체는 늘지만 마음과 정신은 늘지 않잖아요 언제나 늘 청춘이잖아요 그런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좀 크다고 생각해요 그 캐릭터를 담아낸 한복을 입음으로써 그래서 코스프레는 일상과 함께 한다 꼭그 특별한 날에만 하는게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복도 불편하지 않게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증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매일 한복 챌린지라는 프로젝트입니다 매일 한복 챌린지가 뭐냐면요 일상에서도 한복을 입을 수 있다 매일매일 입을 수 있다 를 제가 실천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출하는 날은 한복 아이템 중에 꼭한 가지를 한 가지 이상을 착용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템은 두루마기가 될 수도 있고 저고리가 될 수도 있고, 한복 치마가 될 수도 있고, 뭐 쾌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 중에 꼭 하나 이상은 한복을 입는 걸로 제가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11월 달에 시작해서요, 1년 동안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고, 어, 1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성공을 하면, 그러면 이제 또그 경험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보고 글을 써보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상처받은 거일 수도 있는데 그런 상처받은 일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일상생활에서도 편하게 입은, 입을 수 있는 한복을 선호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복은 되게 예전부터 입었었고 제가 직접 만든 한복을 입었거든요 었궁에 한복을 입고 가면 무료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갔었는데 어느 날은 제가 만든 검정색에 노랑색 체크 반팔 저고리에 검정색 치마를 입고 경복궁에 갔어요. 그래서 무료 입장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티켓 창구에서 직원분이 이거 원피스지 않냐 그러면서 무료 입장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붕에서는 입장 해줬다. 이거 한복 맞다. 그러면서 저고리를 이렇게 위로 섭 있는 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고리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한복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상처를 받았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선정릉에 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한복은 무료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나 오늘 한복 입고 왔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직원분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한복 맞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원분이 보시더니, 아, 애매한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한복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뒤에 가가지고 이깃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저고리 그, 고름도 보여주고, 밑에 치마도 이렇게 들어 올려갖고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서야, 아, 이러면서 입장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조금 그 실망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회의라고 해야 될지가 들었던 게, 아, 사람들이 인식하는 한복은 되게 막 화려하고, 궁에서 입고, 뭐 귀족, 중전마마, 뭐 아니면 공주님, 이런 한복, 을 한복으로 생각하고 내가 즐겨하는 요런 생활 한복이나 내가 만드는 한복은 한복으로 안 보는 사람들도 있구나 라는 게 조금 실망이었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궁을 이제 입장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일반 시민분들이나 뭐 길거리 지나가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궁에서 한복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이 제 한복을 보고 이거 한복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좀 실망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망감이 있으나 그래도 나는 한복을 입을, 입을 거다 내가 좋아하는 한복을 만들어 입을 거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고요 이 프로젝트 덕분에 제가 일상복으로 한복을 입어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조금 부지런해져 가지고 평소에는 코스프레 할 한복 위주로 만들었는데 이제 일상에서 입을 베이직한 흰색 저고리 아니면 뭐 흰색 철릭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부지런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미뤄뒀던 숙제를 끝내는 그런 느낌이랄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부쩍 한복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리고 저처럼 막 예전 네그 전통식 한복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쉽게 입을 수 있는 생활한복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일부는 뭐전 정부 시절에 한복진흥을 위해서 한복진흥센터를 만들거나 꾸준히 이제 한복에 대한 수요가 늘어온 건 있었는데 전적으로 딱 불을 지핀 거는 이제 옆나라의 동북공정에 의해서 한복이 우리나라 게 아니고 어, 그쪽 나라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분들 덕분에 지금 불씨가 당겨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는 한복이면 그냥 한복이고, 한국 사람들이 조상 대대로부터 입고 내려왔던 옷인 거고, 이제 중국에서 얘기하는 그 한수는 그 본인들 나라, 명, 명나라? 명나라인가요? 그 쪽에서 이제 입었었던 그 옷이 이제 한수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닮을 순 있죠. 왜냐면 같이 살았었으니까, 우리가 뭐 대륙이 막 나눠져 있어가지고, 막, 멀리 따, 멀리 막 살았었던 것도 아니고 바로 옆 나라였는데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나중에 명나라 때 약간 우리나라가 약간 신하 신하 나라 동생 나라가 됐었잖아요. 뭐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조선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동생 아우 나라가 됐는데 그때 이제 관복 같은거나 아니면 임금님 옷 같은 거는 다 이제 명나라에서 지정해준 그런 디자인을 있게 됐죠.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었었던 옷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한복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러면 이제 본인들도 인정, 인정을 해야죠.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아니라고 다 우리나라 거라고 해버리면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한복에 대해서 우리나라 거다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생활한복 브랜드들도 되게 많아지고 한복을 즐겨하는 소비자분들도 많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 이거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문화라는 거는 그 원래 방식 그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이게 계속 전통적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그 현실에 맞는 절충을 찾을 필요가 있거든요. 전통의 그 정신은 고수를 하되 현대에 맞춰갖고 현대 상황에 알맞도록 그것을 조금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야 예를 들어봐도 고려 시대 때 한복, 조선 시대 때 중기 한복, 조선 시대 때 후기 한복 모습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그 시대의 니즈에 맞춰갖고 이제 반영이 됐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이면 현대에 맞춰서 한복의 <목> 니즈가 소비자의 니즈가 충족되는 한복 디자인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한복이 물론, 이렇게 화려한 한복도 좋아요. 그 전통 그대로인 한복은 그 궁에 가서 사진 찍고 하면 진짜 작품 예술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특별한 날만 입는 거, 그리고 그 거동이 불편한 한복은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한복을 입고 일상적인 생활 뭐 조교일 하면 조교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런 걸할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좋아요 저는 제 생활에 불편하지 않게끔 한복을 만들어 입고 있고 아마 이 작업은 또 계속 될것 같아요 매일 한복 챌린지를 하고 있고 지금 한 55일, 56일 정도 지났어요 집에서 안 나가는 날도 있거든요 제가 조교 활동이 없는 날은 그냥 집에만 있는 날이 많아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사람도 못 만나잖아요. 거의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집에만 있는 날은 그 날은 그냥 두문불출 일로 해가지고 그냥 한복 안 입는 날이에요. 왜냐면 밖에 안 나가니까 집에서 잠옷까지 한복으로는 안 만들어 놔서요. 그거는 이제 카운트하지 않고 밖에 나가는, 외출하는 날만 한복을 입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블로그랑 지금 SNS 두 곳에다가 조금 꾸준히 올리고 있고 당일날 사진을 안 올려도 다음날 다 다음날 놓치지 않고 빼먹지 않고 지금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어요 나중에 중간에라도 한번 조금 이렇게 영상을 사진을 샥샥 샥 하면서 만들어 볼까? 그냥 생각만 그건 하고 있습니다 글로 엮을 때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 좀 고민하고 있어요